이걸 빨커라 그래. 빨커네기 아, 축구 축구. 아, 아. 어. 왜 빨이 자극 받으셨나요? 아, 아니 아니야. 빨빨대커피뭘생각한 <웃음> 아, 거야? 어? 빨리 커지기? 아, 죄송해요. <웃음> 저 라떼 아니면 안 먹어요. 그때 옛날에 아메리카노 했을 때 솔직히 다 똑같은 맛이에요, 저는. 그냥 쓴 행주물. 라떼 절대 안 먹고. 그래요? 무조건 아메리카노. 그걸 <웃음> 어, 나랑 안 맞아. 아, 근데 <웃음> 라 <웃음> <웃음> 칸타타. 저, 칸타타 프리미엄 라떼. 이 칸타타 칸타타 칸타타. 타. 이거 아냐? 무슨 노래야? <웃음> 칸타타 칸타타 하면서 노래 부렸던 거 같은데? 나는 아메리카노에서 라떼로 변환된 계기가 있어 아메리카노를 오. 그대로 마시면 위에 진짜 안 좋거든요 카페인 성분이 바로 위로 가 근데 라떼가 카페인을 조금 낮춰준 성분이 있어서 우유가? 어 왜? 그렇대 의학적 근거를대봐요아 그렇대 누가요? 카더라 <웃음> 네, 마셔볼게요 잠만 이거 물 탔죠? 맛이 왜 이래? 아니 커피인데 커피 그로안 난다니까? 편의점 라떼에 특징이 있어요 물거 물과 우유를 섞은 것에 커피를 넣은 느낌 내 취향 아님 레스비랑 너무 비슷한데? 음. 별로예요 물이 많이 들어간 느낌 음. 이칸타타분들한테 죄송할 수도 있어요 근데 뼈이장국 먹고 자판기 커피, 그냥 밀크커피에 눌렀을 때 나오는 그 맛이에요 난 음, 제일 싱거워 근데 그 싱거운 게 뼈이장국 같은 경우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그 입가심하기 딱좋아맞아 맞아 맞아 이건 별 5개 중에 몇개 정도 줄수 있어? 저두개요 별로예요. 딴거 어. 주세요. 나는 티오피 라떼는 처음 먹어본다. 우유 함량이 얼마 적게 인지 들어있어. 15% 이거 맥심 길다란 커피 믹스 고급 버전이잖아. 아니야. 되게 맥심에 물 많이 섞은 느낌이야. 자판기에서 파는 레쓰비 어, 맞아. 레쓰비 맛. 나 이거 아까보다 나. 미선 별로구나. 별로예요. <웃음> 그리고 이 친구는 혀에 남는 게 있어요. 우리 우유 먹으면 혀에 남잖아요. 음... 그 느낌이 있긴 해요. 근 그런 거좀 싫지 않니? 얘는 비타민C도 들어있어요. 근데 칸타타보다 얘가 나은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. 뭔가 밍밍한데? 라떼데 물 맛이 나. 그래서 라떼를 먹고 싶다 하면 은 티오피는 좀안 맞는 것 같아. 2.2점 아 그래도 아까 보다 나은 거 아까 거보나요아 그치? 그, 그거보다는 살짝 더 우유 맛이 나요 약간 음. 라떼 느낌 나요 바리스타 루스 에스프레소 라떼예요 웬만한 편의점 가면 다 있지 않나 이게? 군인대는 진짜 이거 많이 먹었지 군인대? 어 이걸 빨커라 그래 그래서 빨커내기? 빨커내기 하면서 이제 빨커내기? 아 축구 축구. 왜빨리자극 받으셨나요? 아 어. 어. 받으셨나? 아니 뭐, 아니뭐 어떻게 빨.. 좀 이상해서요 <웃음> 빨커내기 빨커 빨코, 빨대 커피 뭘 생각하는 거야? 어? 빨리 커지기 아, 죄송해요. <웃음> 음, 우유 맛이 나요. 고소해요. 음. 광가루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, 고소해요. 근데 어. 얘도 달다. 맛있긴 해. 어디서나 무난히 먹을 수 있는 라떼 맛. 저 이거 군대에서 저, 먹어본 전형적인 맛입니다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무난해요. 호불호 안 갈릴 맛. 아, 뭘 먹지? 달달한 거 땡기는데 커피도 땡겨. 이거 추천합니다, 저는. 사 먹으려면 사 먹을 수 있는 정도? 이런 걸 제가 자주 사 먹어요. 음. 오, 스타벅스 에스프레소! 오. 벌써부터 믿음이가! 초록색이 믿음의 딱지야? 음. 스타벅스는 좀 믿을만하지 않을까? 어 이거 원유가 33% 들어있어요. 오. 방금 아. 거는 15%였거든, 나 아, 맞아 다는 어, 근데 제가 편의점 커피 그래도 좀 급할 때 마신단 말이에요. 스타벅스는 그래도 그런 특유의 편의점 커피의 야. 묽은 느낌은 안 났어. 근데 얘 비싸. 2,500원? 오늘따라 커피맛이 왜 이렇게 다 똑같은 것 같지 않아뭐 같아요 어 맞아 아, 다른 커피를 마시다맛 마셔서 그런가? 아니 뭐 원래 스타벅스 이 정도 아닌데 죄송한데 이거 스타벅스 짬 아니죠? <웃음> 매장에서 먹는 맛은 아니야 근데 솔직히 네이밍 때문인지 다른 커피보다 괜찮아 보여 괜찮아요 아니에요 어, 우유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는데 우유 맛이 진짜 모르겠어서 유통기한 지난지 확인했어요 아니 안, 안 지났어요 어. 끝에 향이 뻔데기 국물 있는 맛이 나요 네? 그 그렇죠? 향이 향이 이렇게 이렇게 있 다물고 이렇게 하면 번데기 국물 냄새가 나요 어, 나 굉장히 실망했는데 스타벅스에? 나는 칸타타랑 티오피보다는 얘가 낫다고 생각했거든? 칸타타와 스타벅스 <웃음> 쌍두마트 <쌍두파치. 웃음> 어, 난 진짜 그렇게 느껴 이티오피보다 솔직히 못해요 <웃음> 제 입맛에는 t 오피가나옴 근데 아주 달달하지 않아서 단거 싫어하는 사람은 이거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라떼에 가까운고 아, 뭐 그럼 그렇게 비교해봤는데 진짜 카페 라떼 와아 이거 스타벅스 카페 라떼예요? <웃음> 뭐야 진짜 스타벅스 라떼를 줬어 갑자기 대박 기대 기대 다르지 않을까? 오와! 밍밍한 데 이거는 뭐 우유 맛도 아니고 커피 맛도 아니고 그냥 난 밍밍해 그냥 되게 애매한 맛이랄까? 좋아하어 편의점이 <웃음> 굉장히 좋구나 스타벅스에 산거 아니죠? 이거 스타벅스 아니야 아영수증 줘보세요 오진짜인데 어, 이렇게 맛 없었다고 아닌데 아닌데 설탕을 안 타놨대거든요. 음. 이게 산미도 있고 쓴맛도 있고 커피가 좀 싱싱한 게 느껴져. 요 음, 실제로. 맞아. 내가 너무 애인 맛인가? 여기에서 미세하게 산미가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얘가 더 맛있다. 고 진한 것도 그런데 여기는 일단 설탕이 있잖아. <웃음> 나는 이게 달아서 맛있는 거 <웃음> <것> 같아. <웃음> 여기 이거 누가 샀어요? 알바랑 안 친하죠. 알바가 좀 싫어하죠. 알바 이러면 이런, 이런 거줄것 같은데? <웃음> 우린 그냥 설탕 좋아하는 야, 애새끼들이야 그냥 설탕 많이 있는게 최고입니다 <웃음> 난 이유를 좀 생각해봤다? 응. 옛날부터 왜 편의점 커피들은 입맛을 끊는게 없고 응. 왜 다른가? 편의점 커피들의 특성이 불호를 없애기 위해서 쓴맛을좀줄여요 편의점 커피에서 기대하는 맛이 뭐예요? 나 쓰지 않고 조금 달아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출시한 제품들이 쓴맛을 줄이고 단맛을 좀 늘리는 것 같아요 산비가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 식도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사람들이 편의점 커피는 무조건 잘 팔려야 되기 때문에 일반화 시켜서 파는 것 같아요 응. 근데 어쨌든 편의점 커피 커피와 그냥 커피는 다르다. 저는 1등은 바리스타, 꼴등은 칸타타입니다. 왜냐하면 맛도 없고 뭐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호불호가 있어요. 커피에 대해서 닭칵 다칵 하다 그러면 은 타바스카 커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난 쉬고 쓴거싫타면페르즈 커피가 훨씬 나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끝! 끝! 정훈이 말대로 아까 바리스타 룰스 아 따라하지 마아 뭐,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마! 따라하지마요! 맛이랑 비슷한데